엑셀로 달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연도를 적어 보겠습니다. 연도는 AF에 만들어 주겠습니다. AF, AF1셀에 2020이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 AG에는 월을 적겠습니다. 1월이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근데 표기가 년이나 월이 표시되지 않아서 셀 서식으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서 지표준 뒤에 년을 적어 주겠습니다. 확인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 지표준 뒤에 월을 적어주겠습니다. 2022년 1월을 가지고 달력을 만들어 볼 건데 칸이 너무 넓어서 이제 옆에 내용이 보이질 않죠. 그래서 A부터 A, G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너비를 조정해 주겠습니다. 적당한 너비로 조정해 주시면 이제 한 화면에 다 보이게 되겠죠. 경계선을 더블클릭해 주시면 너비에 맞게 열너비가 조정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 2022년 1월 1일을 넣어줄 겁니다. 이제 A1셀에 2022년 1월 1일이 되도록 넣어줄 겁니다. 그러면 는데이트 더블클릭해 주시고 이어는 2022년을 클릭해 주시고 콤마 월은 1월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콤마 데이는 하나씩 자동으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1, 2, 3, 4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걸쓸 겁니다. 한번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컬럼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컬럼을 더블 클릭하고 가로만 닫으면 됩니다. 이제 가로를 닫아서 데이트 함수를 까만색으로 열어서 까만색으로 닫은 거죠. 컬럼은 빨간색으로 열어서 빨간색으로 닫은 겁니다. 이제 엔터. 이제 실제 컬럼 값을 보겠습니다. c o 에 컬럼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바로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A열이 첫 번째 열이기 때문에 1이 나옵니다. 이제 옆으로 쭉 끌면 자동으로 b 열이2열이기 때문에 2가 구해지죠. 그래서 1, 2, 3, 4가 자동으로 구해지도록 컬럼을 써서 만든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날짜는 2022년 1월 1일이 된 거죠. 근데 이거를 요일로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에서 A를 세번 눌러주시면 해당하는 요일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옆으로 쭉 끌면 이제 요일이 쭉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거 옆으로 끌때 문제점이 하나 있죠. 옆에 칸을 더블클릭해보면 참조하는 범위도 계속 한 칸씩 이동합니다. 그래서 한 칸씩 이동하지 않도록 첫 번째 칸을 더블클릭해서 AF1을 클릭해 주시고, 키보드 상단에 F4를 누르면 절대값으로 고정이 됩니다. 다시 a g 1도 F4로 고정. 그러면 이두 개의 셀이 고정이 되죠. 엔터, 이제 옆으로 끌어주면 요일이 정확하게 구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그대로 아래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이제 이 범위는 날짜가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서 AAA를 하지 말고 날짜를 나타내는 Day, D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확인. 그러면 1일부터 31일까지가 되죠. 이제 여기를 2로 바꾸시면 2월달로 바뀌게 되는데 2월은 28일까지 있네요. 그리고 시작하는 요일이 화요일이고 3을 적어주시면 3월이 되는데 3월은 31일까지 있네요. 똑같이 시작 요일은 화요일이고 4월을 쓰시면 4월은 금요일부터 시작이고 30일까지 있죠. 이제 밖에 다 나왔는데 이제 2월이 아닌 값이 나온 게 문제죠. 그래서 해당 월이 아니면 공백으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if 괄호를 열어주시고 이제 이 데이트에 월이 4월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이 날짜 값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 날짜 값을 그대로 쓰는데 이 날짜를 먼저 복사를 할까요? 범위를 씌워서 Ctrl-C 복사해주고 이 날짜를 Month로 묶어주겠습니다. 더블클릭 맨 뒤에 가로를 닫아줍니다. 그러면 이 해당하는 날짜에서 4월이면 4만 추출이 되죠. 그거를 는 뭐랑 같은지 비교하냐면 여기에 있는 4와 같은지 비교하면 됩니다. F4로 고정. 그 다음 콤마. Value f 4월이 4월로 같으면 컨트 r l V 날짜를 그대로 표기하고 콤마. Value of 만약에 4월하고 같지 않은 달이면 쌍따옴표를 연속 두번 해서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엔터 이제 금요일을 끝까지 끌어주시고 밑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월은 마지막 날이 안 나오죠. 이제 여기는 셀 서식을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D로 바꿔줘야 되죠. 확인. 이제 1월을 적어주시면 1월 31일까지 나오고 2를 적어주시면 28일까지만 나오는 거죠. 3을 적어주시면 31일, 4를 적어주시면 4를 적으면 3 0일까지만 나오게 됩니다.